예 안녕하십니까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카티와 드래프팅에서 CAD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카티와 드래프팅에서 선 한글이 CAD 파일에서는 정상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뭐 이런식으로 이상한 문자로 표시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일단, 카, 어, 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티아도 나름대로 자체 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c f o m f i l e 다솔 시스템. 저는 지금 카티아 버전 5-6, R2017 버전을 쓰기 때문에 B27입니다. 요 부분은 한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윈, 6, 윈 B64의 리소스 폰트. 어느 방이냐면요. 요 방입니다. 여기 가시면 카티아 나름대로 자체 폰트가 따로 있습니다. 뭐, 트루 타입도 있구요. 스트로크, 포스크립트, 여러가지 타입 있죠. 자 스트로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콩 폰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한글 폰트죠. 근데 이제 어, 실제 드래프팅 작업을 해보시면 다 폰트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 윈도우즈를 쓴다 그러면 C의 윈도우즈 폰트 방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폰트가 있죠. 이걸 이제 카티가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옵션에 들어가면 제너럴 디스플레이 보시면 시크앤 폰트라는 방 탭이 있죠. 그게 가면 요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루 타입 폰트를 카티아 내에서 사용하겠다. 이게 뭐 디폴트 값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C 윈도우 폰트방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무식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쓰는 거죠.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파일에서 뉴 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오픈해 볼까요? 저, 테스트라는 예제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칠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콩폰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기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폰터들이 제공되는 이유는 둘의 옵션이죠. 디스플레이 시크니아, 이게, 이게 체크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건 꺼지 마십시오. 끌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한번 CAD 파일로 변환해보죠.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이브 해이 하면서 DWG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서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2020 버전입니다. 오픈 테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컨티뉴 할까요? 그 다음에 줌올 어떻습니까? 뭐, 글씨 잘 넘어옵니다. 근데 왜안 넘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잘 넘어오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죠? 이게 이제 그 텍스트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폴리 라인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폴리 라인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걸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글씨는 치수는 어떨까요 치수도 다 폴리라인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얘 따로 화살표 따로 뭐 이런식으로 다 따로따로 넘어오게 됩니다 폴리라인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불편하죠 그래서 카티아에서 이제 옵션을 좀 바꿔서 많이 잡을 하게 됩니다 자, 툴의 옵션 한번 보죠 요 호환성입니다 그 다음에 캐드너, 캐드 파일을 내보내는 거는 dxf 탭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임포트 불러올 때 쓰는 옵션이고요. 여게 내보낼 때 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 스포트 어떤 버전으로 내보낼 거냐 이런 얘기죠. 뭐 가장 무난하게 2000버전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시트,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시트를 모두 다 내보낼 거냐 현재 보고 있는 시트만 내보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픽로 잡혀있으면 이런 식으로 음, 아까 전에 어디 있었죠? 음.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 있죠. 폴리라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뭐 기본값이 그래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마 이거야 아마 시멘틱이 되어있지 않나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치수는 치수대로 내보낼 수 있고요. 블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레이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왕 나왔으니까요. 자, 레이어는 어디 있냐면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그래픽 프로프티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0번, 1번, 요두 가지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2번 치수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한번 지워볼까요이거 누르시고요. 8레이즈 누르시고, 얘한 예, 다음에 딜리트. 확인 누르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누르고요. 뉴, 클릭, 한 다음에 디멘션. 하죠? 오케이. 그럼 치수를 한꺼번에 저기로 옮겨주십니다. 뭐 일일이 선택해서 옮기기보다는요. 에이트 서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워크벤처는 트래프트는 맞추시고요 타이번 D 디멘션 그 다음에 여기 망원경 그 다음에 셀렉션 다 선택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면 거기로 이동이 될 겁니다 한번 찍어보시죠 다 2번 레이어로 옮겨졌죠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 번호고여기 레이어 이름이죠 그래서 툴의 옵션에서 레이어 번호로 내보낼 거냐, 레이어 이름으로 내보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은 레이어 이름으로 내보내겠죠. 치수는 치수대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요런 식으로, 요게 체크되어 있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오케이 하고요. 얘를 save as, 바텀 화에 테스트로 그냥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dwz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보자 주몰. 어떻습니까? 글자가 이상하게 깨져 보이죠? 치수는 어떻습니까? 치수 이런 식으로 잘 오죠? 그리고 레이어 이름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면 숨겨보면 치수는 한꺼번에 다 숨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레이어 관리하는 것도 좀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블락으로 옵니다. 블락. 그렇죠? 이걸 깨야겠죠? X.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글을 안 넘어와요. 어쩔 수 없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대고, 한글을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또, 폰트가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애노테이션의 스탠다드, 예, 예, 타입 있죠. 그렇죠? 뭐, 이거는 영문 글꼴이죠. shx yes, 글꼴은, 보통 iscp를 많이 쓰시죠. 한글 글꼴은 요거 체크한 다음 여기서, whg, 동양권 언어입니다. d는 도둠이고요 g는 굴림이고, m1 명조정 근데 이중 걸골입니다. 이런식, 이중 걸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걸골은 요걸 하셔야 됩니다. whg txt, apply, cancel 하고요. 얘를 스탠다드로 맞춰 놓으시고, 더블 클리어 한 다음에 직접 이렇게, 뭐 메모장에서 따로 해 놓으시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써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관리 측면에서, 다시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좀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이 물음표 물음표 하나인데 이게 물음표 물음표가 뭘 의미한지 잘 모르겠지만 글꼴이 깨져서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툴에 옵션 있죠 옵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맞춰 놓으시면 넘어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